주차, 거의 주차장이죠. 뭐 아무것도 없고 동네 전체가 좀 시끌벅글 아주 활기차게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단독주택이 올라가는 모습만 안녕하세요 직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이천시 마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전원주택 입지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죠 이 지역도 마치 제가 들어와 살 집을 찾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더도 덜도 말고 딱 마장지구만 하여라 이천시 마장면 단독 택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정말 호젓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죠 여기에 근사한 개울까지 마을을 감싸 흐릅니다 엥? 그물 대체 어딨냐고요? 이따가 뒤에 도보여행으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천천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을 마친 이천시의 첫 신도시, 마장지구 당시 사통팔달 교통입지로 무척이나 핫했던 지역이죠. 하지만 이게 웬걸 보시다시피 참 썰렁하네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전원마을 쪽은 아직도 채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군요. 온통 빈 아대지에 불법주차된 차들만 가득한 상황. 딱 이쪽 서너 개 동만 올라가고 있는 조금은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곳 시간이 좀더 지나면 다른 마을들처럼 예쁜 집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번엔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좀더 멀리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반듯반듯한 도로에 학교, 면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등등 듬직한 공공 인프라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더군요 확실히 이천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1호 택지지구답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파트 옆으로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건너편에는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서 있네요 아, 이 정도면 웬만한 기본 인프라는 빵빵하게 챙긴 셈 역시 대단지 아파트 옆 마을이라 기본기는 무척 탄탄한 편입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볼까요?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로, 인프라, 분위기 딱 적당한데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할까? 대중교통 때문에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지? 계획된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초중고가 없는 것도 많은데 여긴 어떨까? 또 모두 걸어서 통합 가능할까? 대형마트는 아까 확인했고 종합병원이 안 보이던데 여긴 어디로 가고 또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이 모이려면 역시 호재가 있어야겠지. 이 마을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 또 주변 가볼 만한 것도 궁금하네.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함께 걸어보시며 확인해보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보시죠. 지금 이쪽으로 산책길이 쭉 나와있고요. 저 앞쪽에 호반 베르디움이 보이고 있고 바로 이쪽이 지금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가보시면 주차, 거의 주차장이죠. 뭐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 세군데 정도, 네군데 정도 단독주택이 올라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거의 볼게 없는 상황이죠. 볼게 없는 건 예쁜 단독주택 뿐이죠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이제부터 확인해 볼 것들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 덕평IC 5분 거리 도로교통 이 한마디로 정리 끝났습니다 그만큼 요 인터체인지 하나가 마을의 가장 큰 젖줄이라 할수 있겠죠 추가로 근처 영동과 중부선을 이용하는 굵직한 도로들도 예정 자차만 있으면 이 동네 아주 쾌적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살짝, <웃음> 철도는 아예 없고요 서울 가는 버스는 딱 하나 요게 있는데 바로 동부고속 시외버스입니다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까지는 넉넉잡아 1시간 소요 2020년에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하루 딱 8대만 오갑니다 와 서울까지 출퇴근 좀 힘들겠다 그쵸? 하지만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바로 탈수 있는 서울행 직통버스가 곧 생기거든요 요건 조금 이따 철도와 함께 호재로 묶어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아파트로 빼곡한 도심지에만 초중고가 다 모여 있다 아니죠 여기 좀 보세요 백년 역사의 마장초 요 아파트 쪽에 딱 붙어 있는데요 마을에서부터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반면 마장중학교는 마을 바로 앞에 위치 걸어서 5분 거리네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됩니다 약1 5 k m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도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큰 부담은 없겠죠 저쪽이 단독주택지구니까요 길 따라 이렇게 쭉 오시면 바로 저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마을의 메인스트릿, 메인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기 정면으로 농협이 지금 크게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마장초등학교 저강 건너 마장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이죠 괜찮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동네 전체가 좀 시끌벅글 아주 활기차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거리 내년쯤에 더 많은 가게와 사람들로 바글바글 <웃음>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중앙에 자리한 저 대형 마트. 넓은 주차장과 이천의 신선한 농수산물로 가득한 하나로 마트죠. 마을에서는 차로 10분도 채안 걸립니다. 그럼 종합병원은 어딨냐?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약 13km 거리. 다행히 30분 안쪽이면 갈수 있네요. 어휴... 더도 덜도 말고 딱 마장지구만 하여라 야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개울가를 낀 전원 마을은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에 걸어서 여기 한 바퀴만 딱 돌면 하루 스트레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정도네요 어쩌면 이 개울가 하나만으로도 이 마을에 들어올 이유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 덕평IC를 이천시가 그냥 놔둘 리 없죠. 이미 여러 호재들이 즐비한데요. 가장 먼저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마을 앞에 섭니다. 이렇게 강남역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코스, 올 4분기 안에 신설된다고 하네요. 또한 평택부발단선전철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 마장지구 인근을 통과한다면... <웃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추가로 마장 CJ 덕평지구에 바이오 공장이 신설되는 등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아주 그냥 끊이질 않습니다 아, 가볼만한 곳은 또 어딨냐고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죠 볼 것도 먹을 것도 많은 설봉호수공원이 25분 거리에 국내 최대 도자예술 마을 이천예스파크가 18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서 10분이면 갈수 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